아모마의 메디컬허브 이야기. 오늘의 허브는 클리버즈입니다. 클리버즈는 몸의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허브로 임파계에 좋은 대표적인 허브입니다. 메디컬허브에 사용되는 클리버즈의 학명은 g a l e a m a p a r i n 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. 아모마에서는 에릴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, 색,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게리엄 에퍼린 잎의 식물화학적 화합물은 페놀, 탄닌, 알칼로이드, 사포닌, 플라보노이드, 구마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게리엄 에퍼린은 림프 강장제 및 클렌저, 이뇨제로 이용되며 몸의 독소,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 자기 치유력을 높여주는 허브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. 게일리엄 에퍼리는 민족 양리학에서 피부 질환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림프계, 신장, 간 등에도 유익한 허브로서 독소를 배출하고 우려를 감소시키며 붓기를 줄이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. 본 내용은 브리티시 허벌 파머 커피어 모노그래프스와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기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. 메디컬 허브의 마시는 방법 등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아모마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.